안녕하세요. 심스토리입니다. 오늘은 동탄에 있는 성지폰 행운의 숫자 777? 이거 못참죠? 바로 도전했습니다. 땡 탈락! 벌칙으로 5초간 오리 됐어요. 꽉꽉! 다행히도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제 일해야겠죠? 바람이 엄청 부네요. 풍전야예요. 동네 형들의 게임하는 거 구경했는데요. 어? 과연 777을 맞출 수 있을까요? 땡 탈락! 오리나 되세요. q a c k u a c